많은 스트레스 다 풀고 신나게 달려 커피 사 들고 가는 곰띠 왔니. 와 진짜 예쁘다 여기. 갈매기들이랑 많이 만난 거 같아. 갈매기랑 많이 친해졌어. 여기 잠깐 앉자 안녕하세요 앞에 가시는 분 바디클럽 90이라고 써 있는데 그게 뭐예요? 강 관리 프로그램이에요. 나중에 자세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아잘 탄다 <목소리> <목소리> 마이마이 <웃음> <웃음> 아 <웃음> 있다 <웃음>